자, 우리 삼성라이즈 수비 위치입니다. 좌익수 김원곤 중견수 김현준, 우익수 구자욱, 삼성수 공민규, 유격수 김재상, 이루수 김지찬, 이루수 김태훈, 지명타자인 김동엽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발투수 김대우, 포수 김태곤 배터리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공개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1회에 7개밖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아, 좋은 버리죠투스라이 우리 점수가 나면 확실히 또 좋은 응원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김기찬 잡아서 1루에 아웃됩니다 김기찬 선수의 멋진 수비 아 좋네요 롯데자에서응원단들이 계시고 계시고요 자 떴어요 자 갑니다 갑니다 자, 김지찬 선수가 잡아내면서 아웃카운트를 하나 더 올려냅니다 투아웃 자이사상에서 이번 이닝또 20개까지 가지 않고 에, 타선을 막아내면 완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좌익수 앞이죠 좌익수 좌익수 편안하게 잡아내면서 이후에도 실증없이 3자분투 이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라인지 김동호와 화이팅 우리 삼성이온즈 어, 공격 순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루수 김비찬, 2번 중견수 김현준, 3번 구자욱, 4번 김동엽, 5번 김태훈, 6번 김태훈, 7번 김원곤, 8번 이성규, 9번 공민규. 자삼성라이온즈 김태훈 선수부터 공격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좋아요 아 멋진 타구를 만들어낸다 삼성라이즈의 온 김태훈 선수 야2루타를 만들어내면서 원래 사실 오늘 어, 첫 번째 이벤트가 차안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오늘의 차안타의 주인공은 삼성라이즈의 온 김태훈 선수가 만들어냅니다 타석에는 김홍곤 이구 좋아요 좋아요 김 자, 마이크는 좀 괜찮나요? 네, 이제 마이크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 보네요. 보면... 아, 띕니다! 아, 김원걸! 2루에서 도루를 성공합니다. 김원걸! 아, 원래. 볼래... 고다이죠잘 봤어요. 마지막 공이 어, 포수 밑으로 들어 봤을 때는 한번 승부를 해보는 듯한 직구로 승부를 해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 또 이성규 선수가 실투를잘 찾아내면서 볼넷으로 무사 1, 2루 상황에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아 볼넷. 고다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무사 말루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무사 말루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어, 삼성남영이 김재상 선수, 김재상 선수가 네, 올라가게 됩니다. 어, 사실 연습 경기입니다. 뭐 어느 팀이건 지금 이제 분위기를 조금씩 잡아가야 되고, 본인이 이제 스프링캠프 동안 준비했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준비를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아하, 볼레, 볼레... 자, 말루에서볼래 1점이죠. 예, 바로 또 지금 벌리시라고 이쯤 되면 이제 교체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자, 2회에 2회에 롯데자이언츠 선발투수가 홍성경 선수죠. 교체가 됩니다. 자, 일단 공두개잘봤습니다공두 개. 말루 상황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되었습니다. 많은 어, 주자들 굉장히 잘 지켜보겠다가 잘 돌아갔습니다. 좋아요. 풀카운트. 풀카운트 상황이 이어집니다. 어, 지금 이 롯데자이언츠 선수들이 사실은 좀 훈련을 하다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조금 도착해서 못 푸는 시간이 평소 일반 경기보다는 좀 짧았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올해 또 잘해야 되는 선수죠. 아 좋아요. 어! 어! 백업으로 제사 제후의 외수로 충분히 힘이 될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김태군, 김태군, 김태군. 김태훈 3루! 김태훈 선수 3루에서 멈추고요 김태훈 선수 2루로 갑니다 김태훈, 김태훈 좋아요, 좋아요. 아, 그주 투자를 합시다 뭘 백업이야 이렇게 치는데 아니 진짜 <웃음> 라인을 그대로 네, 안쪽으로 삭 타고 넘어간 정말 야. 좋은 타구였습니다 어, 김태훈 선수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응원가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응원가를 드려드리지 못할 빠른 제작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무조건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웃음> 넌크니까 앉아서 받아오면서 내 네, 그러고 받았는데 어우 <웃음> 빠졌어요. <웃음> 자 보통 <폭탄을> 하려니다우 <웃음> 세이비죠. 오, <웃음> 세이비죠. 어, 잠깐만요.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어우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쪽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웃음> 자, 김태군 선수에게 박수 한번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군! 김태군! 아, 지금 살짝 아, 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웃음> 어, 제가 선수 울릉장이 있어가지고 예, 앞에 있으면 말을 잘 못합니다. 뒤에서나 잘아요 어, 양창섭 선수가요? 양창섬 선수 아, 우리 삼성라이언즈 양창섭 네. 선수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한, 한 이닝이 한 명씩 계속 있을 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비싼 방망이나 날아간 거죠. 어. 오, 오, 잠깐만. 자 잡을 수 있죠? 아, 잡히겠다. 잡을 수 있죠? 잡혔다. 그렇죠? 잡혔습니다. 잡혔습니다. 아. 아 이거 우익수 구자욱 선수가 네, 잡아내면서아웃카운트 하나를 더 만들어냅니다. 이제 포스트 이대호 소리 제일 많이 듣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음. 네, 이제 포지션이 약간 이제 3루수로 자리를 잡으면 좋은데 일로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서튼 감독이. 자, 오! 자, 아무 카운트로는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은 네. 아, 잘 잡았습니다. 진짜 잘 잡았는데, 아. 자, 전준우 선수로 연결됩니다. 이 전준우, <웃음>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자, 잡아야죠. 그렇죠. 병살로 갑니다. 2로 아, 갔다가 1루로 아우! 2 승을, 2승 맞네요. 거. 예, 딱 잡고 던질, 네. 됐다. 네. 이루로 아, 2루로 2루로 갔군요. 네. 양창섭 선수가 계속해서 괜찮았었니까 견제하면 난 문제. 자, 잡아야죠. 야채. 이루수로 자려온 김재상 선수가 직선타로 정리했습니다. 를 김재상 선수가 잡아내면서 아웃카운트 하나 올라갑니다. 아 올해 양창섭 느낌 좋은데요. 아 좋네요. 네. 또 우여와 곡절을 좀 겪었으니 올해는. 아아 오. 이제 그렇게 돼야지 또 이제 야구가 또더국를 예, 예. 일으키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의 상승이 이기고. 자 잡아야지. 잡아죠자 나왔습니다. 아, 어. 자또 실점 없이 이닝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준비하고. 하나하나 단계 단계 만들어가는 모습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대훈 선수의 부활을 기다리고 계시는 팬 여러분이 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어, 우리들의 응원이 더욱더 필요해 시기가. 지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갈랐어요. 자 빠져 나갑니다. 이제 돌아서 삼루에 김동엽 이루에 도착합니다. 김동엽 선수의 신호탄이 이렇게 쏘환됩니다와와 와. 이야. 자 라이나타워 나오면서 자 일루쪽 선상을 타고 그대로 어, 일루스 글로브에 빨려 들어갑니다 아 저기 좀 빠져줬으면 또 재미난 상황이 좀만들어질뻔 했는데 아쉽네요 야 아쉬움은 뒤로 하고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 네, 볼수 있게 계속해서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기회가 와, 왔으면 좋겠거든요 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아 자다 내야당볼로 예. 네.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경기 최종 스코어 6대3으로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연습경기 첫 번째 국내 평가전 삼성라이온즈와 롯데자이언츠에서 6대3으로 롯데자이언츠가 승리를 가지고 갑니다. 자, 괜찮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늘의 연습경기는 말 그대로 연습입니다. 예, 선수들이 연습을 했던 것을 보여주고 그거를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을 실전 경기처럼 한번 만들어 보는 경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뭐 연습경기에서 이긴다고 해서 우승하는 거 아니라는 거 예, 아시잖아요. 우리 선수들이 연습을 해서도 이게 더 연습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걸 테스트해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경기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현 선수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네, 멋있어요. 아, 골드네요. 어. 아, 저 소화기. 어? 어 잠깐만. 웃었는데요. 네, 잠깐만요. 어. 지금 여러분들, 어, 레이어, 장면 장면 네, 레이어 장면을 확인하셨습니다.